가인영 인생관과 아벨영 인생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이 강의는 우리가 그 평화대사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 분들한테 내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그런 내가 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몇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참 좋은 강의다. 또 오늘 현실적인 그 남북 간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볼 때도 이렇게 섭리적에 원리적인 내용이 배경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전범과 마음이 서로 상충하고 대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나 자신을 중심에서 이제 가정이 그렇고 또 사회가 그렇고 그리고 국가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근본이 이 사회의 구성요소인 개인인습도 가정이 이러기 때문에 그 사회로 확대되어 갈수록 그런 분열과 갈등은 더 확대되어 결국 세계대전까지 다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분열과 갈등은 단순히 어떤 국가에서 또는 어떤 사회에서에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님의 섭리사에 이렇게 양상을 띠고 결국 오늘 한반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섭리사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문제는 아담 가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예, 하나님이 에, 이 가인과 아벨의 헌제를 중심해서 에,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가인형 인생관, 아벨렌 인생관이 에, 이제 분립되어서 그것이 섭리사적으로 이제 하나의 가정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그 판도를 확대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섭리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바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그런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나의 비올리적인 존재를 놓고 선의 하나님이 섭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선이 실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악의 모처가 되어 있는 아담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 존재로 분립해서 결국 이런 선악을 분립하는 입장에서 악을 멸하고 선주군을 세워나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아담 과정에서 이렇게 선악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쪼갤 수 없으니까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분립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성품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고 누구를 악성품적인 존재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느냐는 것도 원리적이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서 사탄이가 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의 타락은 천사와의 타락이 첫째 영적인 타락이고 둘째의 타락은 바로 아담과의 그런 육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타락행위에 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그 타락행위를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면 어느 쪽의 타락이 보다 원리적인 것인가 한 것은 우리가 타락의 동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동기를 보면은 바로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첫째 천사상과의 타락은 천사상이 해와에게 유혹해서 해와는 천사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는 넌때 아닌 때의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돼서 또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종인 천사상과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타락한 행위가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네두 번째 타락은 첫째 타락이 분류라는 것을 깨달게 되고 이제 해화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은 심정에 의해서 결국 뭐는 심정이 동기화되어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때는 아니지만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의 그런 타락을 육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화를 중심하고 맺은 두 형의 분류한 사랑을 가름해서 가인은 첫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아담 대신 두 아들을 선악으로 분립해 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인생관이라는 새로운 인생관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결국 한반도에 남북분단으로 이루게 되었다는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헌지를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이 대하는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은 헌재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가인이 제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제물을 받은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아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헌재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아벨령 인생관과 가인령 인생관이라는 것이 쭉 역사 속에 어느 구비치면서 충돌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토일됐다가 다시 분열되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여정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벨령 인생관과 가인령 인생관 뭐냐? 그것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좀 관념적 그런 생각입니다. 아 반면에 이 아벨형 인, 가인형 인생에는 물질과 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럼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그런 인생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마음과 몸, 정신과 물질, 유신과 무신, 관념과 유물론 이란 이런 하나의 이분법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인생관이 즉 역사 속에서 예,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확대돼서 인류 역사의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몸과 마음이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아담 가정에서의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역사에 대입돼서 가인형 아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벨형은 이런 정신적이고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이상형을 찾아가는 것이고, 가인형은 몸이나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인생관을 세우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그러니 인생관은 바로 이렇게 세계로 확대돼서 나타난 것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유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본성은 이성을 어 귀하게 생각하고 이성 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런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이성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또 그리스의 정신이라면 유대인들의 정신은 인간은 타락으로 원전을 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국률한 은총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성을 미덕으로 삼는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좀이 철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플라톤 알리스텔레 같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한편 비,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좀에쏠문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나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아빌령 인생과는 바로 신본주의라 부르고, 가인령 인생과는 바로,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인본주의란 말은 인간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의 것은 신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 그 신앙의 그런 그 근본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신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그 이성이나 또한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상을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 헬라인을 중심으로서 헤브라이즘 또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에서 가인과 아벨로 분립한 것은, 그럼 이 산악을 분립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이 뭐냐?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립을 분립해서 너희들은 싫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사탄편에 가서 어, 뭐,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분립한 목적은, 목적은 통일을 전제로 하는 목적이에요. 어. 공존하면 모순되니까 다 멸망해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일단은 분립해서 그, 어, 사상이 세계화 돼가지고 그것이 또한 자리에서 만남으로 말면 아 통일을 이루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를 중심한 인보주의 사상도 또 이希브리 민족을 중심한 신분지상도 어디선가 만나야 돼요. 만나서 통일을 이루어야 비로소 어 뭐는 이상적인 그런 인간이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섭리는 이런 그좀 역사를 통해서 만남의 장소가 고대 사회 의 로마 시대였다는 거야. 박스 로마나 시대였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마음을 중심한 신본주의와 몸을 중심한 인본주의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박스 로마나였다. 그러니까 그 박스 로마나의 그런 그 정치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기에는 바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어, 입니다 여기가 이제 히브리 민족인 유대민족이고 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이두 사상 체계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여기가 세계였어요. 여기가 세계. 뭐저 중부 유럽이라든가 북부 유럽 이런데는 뭐 사람도 안 살았고 여기 중심에서 지금 이런 그 황갈색 나 나온 이 지역이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름진 초생달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명이 나고요. 메소포테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명이. 이런 문명이 지중해를 끊어서 그리타 섬을 중심한 민호아 문명. 이런 문명이 다시 발칸반도로 들어가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본주인 헬리즘 문명이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계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아시레아는 나라예요. 이 아시레아는 제국이 결국 유대나라의 남북조가 분립된 상황에서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아, 이 아시라가 바비로니아에게 망해요. 이 바비로니아에게. 그런데 바비로니아 시대는 남조위대만 남았어요. 그런데 또이 남조위대가 우상을 섬기다가 바비로니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북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남조위대는 나라가 망했지만 은그 어 백성들이 뭐 바빌로니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아, 유대, 뭐는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제 한, 70년을 살요 자, 70년, 70년 살다가 이 바빌로니아가 바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초서, 초서에 의해서 이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요. 어, 어, 예,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누구에 망하냐면 요이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의 마케토니아 왕국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10년 만에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33살에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유장들이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좀 제국이 이단계로 4단계로 예, 사, 네개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 마케토니아 왕국 시리아 왕국 그리고 에지트 왕국 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 시대를 헬레니엄 제국시대라 그럽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저 고등학교 시절 되면 다 배운 겁니다. 물론 어, 어떤 기간 동안은 역사를 뭐 배우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건 뭐냐면 서양사예요. 서양 서양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 배운 거예요. 좀 관심만 가지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권사님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 전혀 모르겠어. <웃음> 어.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는 역사가 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헬레니즘 제국이 어디에 망하느냐? 전부다 이제 그것이 로마에 이것이 이태리 반도 아니요? 로마에서 발흥한 이 에, 그 로마가 아, 결국에 여기 지중해 일들을 다 제패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노마 천국이 됐어요. 노마. 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노마는 강력한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대세계 대제국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이 아시라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페루시아 제국, 헬레니 제국 이런 모든 제국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지중해의 노마로 다 흘러가서 노마 통일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마 통일 제국을. 그래서팍스 로마나가 됩니다. 이 팍스 노마라는 말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평정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을 중심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를 우리가 잠깐 보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죠. 이렇게 돌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할 만큼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어? 이거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어. 지금 뭐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어. 이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로마에 딱,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 이런 시대에 바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더를 우리에게 주신받되는데그 어깨는 정산을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떠냐? 하나님의 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지만 기묘자다. 그것은 대단하신 분이다. 예. 원더풀이다. 어. 그다음 그 다음 그 사람은 뭐 살아?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아버지로 평광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할 분으로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실제 로마 시대에 에르사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런 그 탄생한 이 유대나라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라가 예수님의 사상을 세계로 확대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민족만을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세계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예수 예루살렘에서유대민족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유대 민족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때 로마가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득시키면은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로마로 들어가서 이 로마를 중심해 으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대의 세계가 예수님 사상을 중심한 이땅 위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6천년 동안 준비해서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겠느냐 이게. 이런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 로마로 돌아가서 400년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싹이 터서 결국 로마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로마의 그런 기독교 사상이 세계로 번져 나가서 오늘 세계가 기독교가 됐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수로마에서 어떻게 됐어? 이제 히브리 민족의 그런 이상이었던 어, 그런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일단 노마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정신과 그리고 물질이 하나가 되는 노마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 바로 이 아담가 중에서 가인과 아벨로 갈랐던 하나의 분열된 그런 하나의 사상은 이 노마를 중심에서 통을 대면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마를 그렇게 발전시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청년들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 무슨 말인지 몰라? 어? 잘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제 간 이제, 이제 로마라는 거 알잖아. 로마라는 거. 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해서통일돼어야될그 역사가 이렇게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 예수님의 제아들은 400년 동안 로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400년 만에 392년 대우도시 1세에 의해서 이 로마에서 기독교와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그 국교가 돼서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 어떤 사회적, 정신적인 지주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를 중심해서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 세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 중세 시대라 그래요. 이 중세시대 천 년입니다, 천 년. 천년 동안 기독교 문명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서양사에서 나, 나 나오지요. 아유, 어, 예, 중세 기독교 천 년.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 우리, 예, 유럽의 역사라든가 서양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모든 건축은 다,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해서 다 세워집니다. 어? 아, 우리 뭐, 유명한 음악들도 두고, 그런 예술품, 또한 미술도. 그래서, 바티강 위에는 천지창조, 어, 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다이 기독교 문명권 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문명권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비로소 통일을 다시 이루게겠다 로마에서 못 띄운 것을 400년 지나서 다시 이런 이 유럽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통일됐단 말이야 이때가 뭐냐면, 플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왕국, 어,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과, 그리고 정치적인 왕국인, 교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 그 말은 뭐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교회와, 그리고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나라를, 뭐냐 중세라는 시대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 이때 와서 실패한 것을 재림짐이 이때 와서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미 어디예요? 지금으로부터 기독교문명이가천년 전이죠. 천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런 교회와 국왕이 충돌을 합니다. 싸워요. 하나가, 하나가 됐다가 이제는 서로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이, 교황이란 것은 뭐, 교회 지도자 네요 이런 사람이 더 권세를 가지게 되니까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요. 그래서 국왕을 뭐냐면 자기 부하처럼 섬 뭐냐면 부려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자 여기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란 것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란 게자 십자군 전쟁이 어, 어, 어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노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독교 문명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는 어디야? 아랍의 반도 아닙니까? 중동 지역이죠. 그런데 예루살림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가 성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 순례를 와요, 순례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랍권에서 박해를 합니다. 왜 종교가 다르니까. 거기는 뭐는 마오메트를 믿고 이 사람도 교. 여기는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냐 이 도, 이것이 로마가 이렇게서 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로마가 크니까 이렇게 분립했어요.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황제가 서도 어, 서로마 교황에게 오는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이렇게 십자군입니다. 그 십자군이 원정을 와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랍 군대하고 기독교 군가, 아, 국가가 서로 싸우니까 이것을 십자군 전쟁이라 그래요. 어.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일곱 차례 원정을 오는데, 바로 몇년 걸리냐? 200년 걸립니다. 200년. 200년 동안 뭐 매일 싸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200년 동안 싸웠다가 또 해졌다가 또 싸웠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200년 그 싸움내 속에서 결국 기독교가 패해요 어. 그냥 그러니까 이걸 탄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패했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일곱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세 사회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비로 인해서 경제가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기사들, 군인이죠. 그때 당시 기사라면 군인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완고한 기독교 문명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야요 어. 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문예붕이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어. 자.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옛날 그렇게 찬란한 그리스 문명 이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재현하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신 중심한 교회 사상을 중심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서 외에는 어떤 서적도 볼 수가 없어요. 또 성서는 누구만 봤느냐? 바로 사제들만 봤어요. 교황이나 신부들은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무지에 빠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 인문학적인 그런 그 책들은 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오직 기독교 성전만 경전만 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어, 완전히. 그런데 이런 눈의 쌍수 이것이 프랑스 말로 눈의 쌍수인데 우리말로는 어, 부흥이라고 해요. 부어 새로운 하나의 그 사상을 부흥시키는 운동이에요. 무슨 부흥이야?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신본주의로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신본주의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는 우리는 뭐는 인간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눈의 상수가 벌어진 지 이때부터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 과학이란 것은 뭐야 합리적인 사, 사고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에, 사고 체제에서 실제로 뭐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 근데 믿으면 천국 온다는데 천국 안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바꿔지기 시작했어. 아니다. 아, 우리는 이런 그 함정의 사고를 가지고서 분석하면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 이런 데서부터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또 종교인들은 어떻게 냐 아,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를 잘못 믿어서 기독교와 타락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카드를 까뇨. 천주교. 이 천주교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벌어져서 종교 개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물런 프로테스탄트 종교인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이런 종교가 나온 거요. 이때는 캐드릭만 있었어요, 캐드릭만. 예, 캐드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새로운 신교가 나왔고, 그 다음 외쪽으로는 이런 눈의 상수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예, 이것이 어떠냐? 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인본주의는 어냐 동진. 그러니까 저, 아,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는 바로 브란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뭐는이 영국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죠. 완전히 이 인본주의 사상은 공산주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로. 예. 네. 자 근데 종교 개혁을 한 종교 개혁은어떻게 어디로 갔느냐 이건 서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생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다시 어디다 동양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어. 그래서 종교 열기가 영국의 뭐냐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일본의 우경화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유물론과 유심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양분된 거예요 마침 아담 가정에서 아담을 가인과 아벨로 완전히 나두듯이 이렇게 나눠주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박스로만 할때 합칠려다가 실패했고 또 중세 시대 기독교를 중심해서 합할려다가 또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이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동진하고 서진해서 쭉 세계를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 이후에요. 그래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 어. 이전까지는 이제 우려면 바로 그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으니, 아, 이런 때부터 과학 문명이 발전하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냐. 이 영국에서 뭐냐면 종교 계획자들이 뭐냐면 이캐드릭을 뭐냐면 부인해버리고 그들이 어,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그래 박해받는. 어,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어디로 넘어느냐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이 1620년 메이프라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반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메이프라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교도를 그런는데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이게 청교도 정신은 뭐냐. 금면하고 그리고 절약하고 어 그리고 또한 금력 생활을 하고 이게 절제된 생활을 해요. 절제 생활을 다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자들을 정신을 통해서 미국이 건국됩니다. 영국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부터 독립된 미국, 아메리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영국에서 말은 칼 마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선언은 뭐냐 공산당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 가지고 기독교가 이루고자 하는 천국이 뭐는 이 사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해 가지고 노동자와 노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요 공산당이란 것을 선포했 그것이 70년 만에.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이땅 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청교도의 그 신실한 신앙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청교도 후예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민족의 독립부사들 어, 뭐, 상해라든가, 어, 이런 쪽을 통해승에서 뭐는, 민족 운동을 했고, 해방 운동을 했고, 광복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분류가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들 파가 있단 말이야. 어, 그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독립투사를 통해서, 북쪽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오요. 그것이 바로 김일성이에요. 어.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서, 대표로 들어왔고, 여기에서는 성교사들을 통해서 예, 들어왔습니다. 예, 성교사들이 이 무지한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이 무지묵면 바로 이 한민족을 깨우치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어. 그래서 예, 민주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전례가 되어서 왕성하게 기독교 붕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아담가정에서 분립한 역사 어디요? 세계를 한 바퀴 돌고 한반도에 정착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사다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사를 어느 역사가도 설명을 못해 물론 기독교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사를 안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 못하지만 참 아버님만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를 종원을 설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 이제 이 한반도를 중심에서 오늘의 분단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 자문해봉을 통해서 동쪽으로 간 공산 이제 결국에 공산주의 가 나왔죠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결국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김일성을 위시한 박헌영 이런 사람을해서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북한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좀 민주주의는 어떠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아, 그것이 2차전이 끝나면서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여기서 되냐. 비록 마음과 몸, 물질과 정신, 무신과 유신, 관념론과 유물론, 어? 예. 이런 하나의 사상체계가 양쪽에 딱 6.25 전쟁을 통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굳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의 분단이란 게 무슨 김일성이가 정권을 틀어잡고 남쪽에뭐 대통령이 틀어잡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남한의 민주주의가 세워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한바퀴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 분립된 것이 지구를 한바퀴 들어서 분열과 투쟁과 이런 과정 속에서 한바 또까지 이렇게 오늘날 밀려 들어왔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얘기, 역시, 그러면, 어, 결국에 이 몸을 중심한 인본주의상은 가인적 인생관이요. 그리고 마음을 중심한 정신적인 인생관은 아벨적 인생관이다. 그 가인적 인생관은 결국 공산주의를 낳고 그것이 북한에 들어왔고 또한 아벨적 인생관은 그, 민주주의란 정신을 가지고 성교사들에 의해서 남쪽으로 도와서 남과 북이 38선을 중심해서 분단된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해주고 아버지라 그래요. 어버이, 어버이라.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예, 원리를 보게 되면 사탄은,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그 원리를 세워져가, 원리를 가지고 비원리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알아요. 장차 하나님은 이땅 위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는 참모로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령에 비올리, 빌려진 세계를 먼저 이룹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보이다. 어보이 수령 이러잖아요. 지금 죽었는데도 어보이 수령 그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모님이 부 성화하셨지만 참모님처럼 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냐 오늘 하늘 하늘편 메시아 참부모가 오기 전에 사탄편이 먼저 오늘 모든 것을 이루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나만에도 그런 참부모의 사상이 나와야 되니 그분이 우리가 참부모님인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응. 역사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미동맹한다는 거. 어 그리고 오늘 남북 통화 남북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섭리적으로 이란 나라에 좀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독일도 통일됐죠 베트남도 통일됐죠 분단국가는 다 통일됐어요. 근데 왜 한반도만이 분단이 지속되느냐 그건 섭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섭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통일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북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고 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돼야 섬리적인 완성도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이는 어? 어떻게 뭐 정치인끼리 주고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섬리사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어. 자, 그런 섬리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뭐냐면 남과 북이 갈려져서 유물과 유심, 공상과 민주란 정치체제에서 천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남북 통일을 참부모님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섭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피 끓은 젊은이들이 어. 남침을 위해서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상 우리는 남쪽에서 참부모님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피끓는 그 젊은이들이 정말로 뭉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념대기를 통해서 이 주체 상을 무너뜨리고 이땅 위에 영원한 공산주의를 어느 종은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명을 가진 것이 어디야? 바로 가정연합이었지만 가정연합이 그런 점독생녀한씨어머니 타락으로 가야마 그런 천적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기대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참부민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이당님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런, 이런 남북의 문제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70년 동안 지금 정치적으로 거리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섬리적으로 풀어야 돼, 섬리적으로 풀어야 돼. 마침 여러면 야곱이 에서와 하나가 되서, 여러 장자 에서를 굴복시켜가지고 하나가 됐듯이 그런 지혜와 그런 이념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북한을 끌어안고 북한을 자연 굴복시켜서 하나가 되어서 섬리적인 승리를 거둘 때 남북 통일과 함께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어. 이해가 되십니까? 어. 자 이런 엄청난 뜻이 한반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예, 우리의 좀 이런 뜻을 알고 있는 어, 좀 우리 세계 식구들은 우리 더구나 일본 자매들은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좀 평생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세계가 여기에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보문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아 참부문이의 운세를 받고 이 나라가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일으켜서 세계 10대 경제국이에요. 생각해봐요. 어? 그 인구나 또한 땅의, 땅의 넓이를 보더라도 우리는 100매, 100매, 100매 몇십 배, 위에 배가 안 돼요. 그런 조만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이 된다는 꿈 같은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아, 경제되고. 마침, 가정이 잘때면 어때냐? 그가정의그 운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 나라가 잘때면그나라의 운세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운세를 누구 타서 오느냐? 바로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참부모를 중심에서이 가난한 나라에, 그런 나라에 점풍요로운 물질을 축복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부모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런 생명의 근본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대신자, 상주자 후계자에선 참 이도왕님을 모시고 이제는 부모님이 그렇게 바랐던 통일 생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원리공부를 해왔어요. 원리강사가 되어서 이런 뜻을 오늘 세계에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분단 국토의 분단이 이런 섭리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정치인들과 귀합돼가지고 이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나온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열심히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모든 강의를 종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참부모님 만나를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적인 기대를 이당님께 상속자 대신자로 세우시고 오늘 3대 안권이 이제 섭리에 앞장서서 오늘 세계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님 불행스럽게도 이당님이 한씨 어머니의 천초적인 타락으로 말마 광야로 쫓겨나가서 3대 안권이 10년의 인고이서를 보낸 터 후에 승리하셔서 이제 부모의 나라 또한 어머니의 나라에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그은서를 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문제도 또한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이제교회들이 분열 문제도 이 당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해결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당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저희들이지만 하늘이 저희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해 볼때 아버님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피끓는 젊음을 아버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래서 이당님을 우리가 드높이 모시면서 이에 분열된 이 통일가를 하나로 아버님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당님을 중심에서 남북통일을 성취해서 저 아담 가당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어 있던 그런 인본주의 그리고 신본주의 가인영 인생관 아벨영 인생관이 한바드 위에서 부딪히고 싸웁니다 아버님 여기에 이제 어버는 아벨영 인생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모든 교회가 통일되고 그리고 사상이 집결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김일성 주제사상을 극복하여 이땅 위에 공산주의를 종원시키고 새로운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님 마음속에 자할수 있게 락 주시옵소서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아버님 이시대 의인으로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님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잃고 광야를 건너 가난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몇 개라도 바치면서 가야 될그길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자 그 후계자인 호수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담대한 예수를 믿고 결국 가난 복지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늘의 그런 말씀을 명을 받고 이제 이땅위에 남북통일의 주역이 되어서 그 뜻을 성업을 성취하여 저희들이 이장님을 중심하고 천일국을 건설하는 그 나라가 부영관 올 것을 저희미싸오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2박 3일 동안의 소련 일정을 이제 내일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함께해 주시는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열정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고 또한 그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저희들의 그러한 뜻으로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늘이 배우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역사해주심으로 은혜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어,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권사님들이 총집결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잔치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런 권사님들 그런 손길을 위해 천배만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오며 또한 이런 하나의 수련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좀 고심하고 교육을 세우신 우리 협회장님 그리고 또한 부협회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올려올 때 이제 좀 저녁이 되고 이제 수련 강의가 끝나는 이 시간이 됐으니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신 가운데 은혜로서 이 밤을 보내고 내일 마지막 수련 강의를 종강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시옵소서 축복중심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주.